여러분 안녕하세요 한국타장입니다 혹시 무언가 하고 싶은데 아무런 의욕이 없을 때가 있나요? 아니면 새해에는 변화하고 싶은데 뭐부터 해야할지 몰라 답답하실 때가 있으신가요? 음, 저도 그런 고민을 참 많이 했었는데요 저의 책 어, 나는 매일 작은 성공을 합니다를 읽어보시면 그에 대한 해답을 조금 찾을 수 있지 않을까 생각해서 오늘은 이 책에 어떤 내용이 담겨 있는지 한번 소개해보려고 합니다 책은 일반 책들보다는 조금 작은 사이즈라서 가방에 놓고 다니면서 읽기 쉽게 만들어진 것 같아요. 이 하늘색이 굉장히 기분 좋은 느낌을 주지 않나요? 책 표지에서 가장 눈에 띄는 부분은 녹색으로 되어있는 Don't think, just do, do 입니다. 한국 탓사안하면 떠오르는 구호죠. 그 옆으로 나는 매일 작은 성공을 합니다. 가 보이네요. 부제는 무기력한 삶을 변화시키는 도전의 힘이에요. 제가 도전을 시작했던 계기가 휴학생의 무기력한 삶을 벗어나기 위해서였거든요. 여러분 중에서도 혹시 일상이 무기력하다고 느끼시는 분이 계시다면 저처럼 도전을 시작해보셔도 좋을 것 같습니다. 두 번째로 눈에 띄는 부분은 저의 일러스트가 있는 띠지입니다. 저는 이 일러스트가 너무 마음에 들었는데요. 어떤가요? 저랑 닮았나요? 어, 책을 디자인해주신 디자이너 분께서 직접 제 동영상을 보고 그려주셨어요. 그래서 띠지 문구는 어, 도전을 끝날 때마다 나는 한뼘씩더 성장했다 입니다. 첫 번째 영상을 올렸을 때 저와 지금의 저는 정말 달라졌어요. 자신감도 생기고 무엇인가 실패할 때도 좌절하지 않고 다시 시작할 수 있다는 긍정적인 마음이 생겼거든요. 그래서 이 문구가 더 와닿는 것 같습니다. 삐지를 벗기면 약간 이런 식으로 네, 디자인이 되어 있어요. 책의 뒷표지를 보시면 어, 여러분들이 영상에 달아주셨던 댓글이 수록되어 있습니다. 너무 좋은 댓글이 많아서 편집자 분이 고르기 힘들었다고 하시더라고요. 이 뒷표지에 댓글이 수록된 분들께 책을 보내드렸는데 잘 받으셨나요? 다시 한번 좋은 댓글 남겨주셔서 감사합니다. 여러분들이 달아주시는 댓글에 모두 답글을 달아드리지 못하지만 빠짐없이 읽고 있습니다. 제게 정말 큰 힘이 되거든요. 네, 너무 너무 감사합니다. 이제 책을 펼쳐보면 이렇게 제목이 나오고 본문이 시작되기 전에 이렇게. 그림으로 이야기가 들어가 있어요 그리고 프롤로그가 나옵니다 인생의 터닝포인트를 만들어준 작은 성공의 경험 여러분 작은 성공이 뭘까요 저는 제 도전이 누구나 할수 있는 일이기 때문에 그 도전을 통해 이은 성공을 작은 성공이라고 했어요 이 작은 성공들 때문에 유튜브도 계속하고 챌린이 여러분들도 만날 수 있었고 이렇게 책도 낼수 있었습니다 제 인생의 터닝포인트가 된 셈이죠 여러분도 어, 여러분 일상 속에서 작은 성공을 만들어 보면 좋을 것 같아서 이 책을 쓴 것도 있어요 그러면 어떻게 작은 성공을 만들어 내는지 차례를 한번 살펴볼게요 어, 책의 차례는 총네파트로 나눠져 있습니다 파트 뒤에는 각 도전의 난이도들이 써 있어요 뒤로 갈수록 어렵다는 거겠죠 지금 당장 시작할 수 있는 도전에는 뭐가 있을까요 어, 인스타그램 지우기가 첫 번째로 등장하는 도전인데요 지금도 인스타그램을 하고는 있지만 이 도전을 시도했을 때 저와는 다른 마음 가지므로 하고 있어요. Delete Instagram 갑니다. 으크. 결론부터 말씀드리자면 인스타그램 없는 한달 동안 저는 저 자신에게 집중할 수 있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여기 오초의 법칙도 지금까지 적용하고 있는데요. 어, 모두가 하기 싫은 일을 하거나 게을러질 때 시도해 보면 좋은 도전인 것 같아요. 9, 4, 3, 2, 1, 오케이. 자. 자 어차피 할거 빨리 하고 치아 삐자마 음, 책을 읽기 전에 이렇게 차례를 보시면서 어떤 난이도의 도전을 해볼지 한번 쭉 보고 네, 읽어보시는 것도 좋을 것 같아요 어, 저의 가장 새로운 모습을 만날 수 있었던 도전은 파트2 초급에 있는 이 매일 30분 명상하기였던 것 같아요 명상하면 사실 30분이나 할수 있겠어? 이런 생각이 들잖아요 또 제가 또 깨방적이지 않습니까? 근데 생각보다 차분하게 명상에 빠져질 수 있었어요 호흡에 집중한다는 게 어떤 것인지도 알게 되었고요 여기 보시면 호흡에 집중한다는 게 이거구나 명상에서 왜 호흡이 중요한지 이틀만에 알게 됐다 호흡에 신경을 쏟는 동안 내가 다른 생각을 전혀 하지 않고 있다는 것을 깨달았다 호흡에 집중한다는 게 이거구나 네, 이런 식으로 저의 경험과 느낀 점들을 이렇게 상세히 작성을 해놓어요 이렇게 도전을 마치고 나면 뒤에 도전일지라고 해가지고 도전 목표와 기간, 선정 이유나 실천 방법 등을 자세히 정리해 놓았습니다. 어, 챌린지 키워드를 보시면서 관심 가는 도전을 먼저 해봐도 좋을 것 같아요. 추천하는 대상과 도전 꿀팁까지 아주 네, 알차게 정리가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각 파트 마지막에는 이렇게 스텝이라고 해서 쉬어가는 발걸음을 두었어요. 스텝 1은 목표를 쉽게 달성하는 방법, 그리고 스텝 2는 나만의 루틴을 찾는 방법, 스텝 3 슬럼프가 왔을 때 극복하는 방법, 그리고 제가 뽑은 도전 랭킹이 들어가 있습니다 어, 책의 거의 마지막 단계에서 이 원고들을 쓰게 되었었는데요 어떤 이야기를 해야 도움이 될지 많이 고민하면서 썼던 것 같아요 여러분들께 아주 유용한 조언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이렇게 제 책을 한번 쭉 한번 살펴보았는데요 일상에서 작은 성공을 잃을 준비 되셨나요? 모든 성공이 완벽할 필요는 없습니다 우리는 늘 실패와 성공 속에서 살아가야 하니까요 중요한 건실패도 다시 도전할 수 있는 용기인 것 같아요 저도 처음 영상을 찍을 때 실패했던 모습을 담지 않았다면 몇 개의 영상을 올리다가 아마 도전을 그쳤을 거예요. 실패도 외면하지 않고 담아내면서 저 역시 성장할 수 있었습니다. 이 책을 쓰면서 또 지난 도전들을 돌아보면서 제가 어떤 마음이었는지 다시 한번 살펴보게 되었어요. 지금 이렇게 쌓아놓고 보니까 거청이 보이긴 하지만 사실 별 생각 없이 시작한 도전도 많습니다. 여러분의 작은 성공이 모여서 대단한 성과를 이룰 수 있겠지만 그게 아니더라도 여러분 자신을 더 단단하게 만들어가는 시작이 될 거라고 저는 믿습니다 저도 그런 사람이 되기 위해서 앞으로도 계속해서 작은 성공을 이루어 나가 보려고 합니다 어떻게 한번 새롭게 도전해 볼 용기가 나시나요 그럼 여러분 don't think just do 입니다 한국타전이 응원하겠습니다 그럼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 안녕